여기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기술. 캘러웨이만의 프리시전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. 특허받은 3D X레이로 모든 크롬 소프트볼의 코어와 레이어를 1/16인치까지 정밀하게 만드는 프리시전 테크놀로지. 캘러웨이만의 독자 기술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. 놀랍도록 일관된 볼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답은 여기. 프리시전 테크놀로지에 있습니다. Gromsoft, better for the best, better for everyone.